양복이한번자를 들어간 거고요. 아주 고급 옷이에요. 이거 맞춤 옷인 것 같습니다. 맞춤 옷. 네, 이 양복이 양복 원단이 좋아서 선배한테 옷을 얻어내요. 옷을 한번자를자극을한번 들어갈 건데요. 양복이 원단이 좋아서 선배님한테 옷을 얻었대요. 근데 이분이 상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 워낙에 큰 옷이에요. 상동은 좋은데 가슴이 다 시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옷을 어떻게 뜯어서 고치는가. 기장은 한 5cm 줄일 거고요. 소매 기장도 1cm 줄일 거고. 요즘은 팔통도 좀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막기도. 너무 커서. 그걸 보면은, 한 2cm 정도 줄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전체적인 품을 보면은, 뒤품도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뒤품도 줄일 거고요. 상동도 줄이는데, 이쪽에서뒷 뒤판을 다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바에서 이렇게, 그냥 적은 소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다 틀을 하나 잡아줘도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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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보면은요. 이렇게 큽니다. 옷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뜯을 때도 순서적으로 뜯어야 돼요. 그래서 기장 표시해 주고요. 혹시 작업하다 보면 까빡까빡 하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표시해 놓고. 이건 일단 뜯어내다어 내고. 네, 여기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참작만 하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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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옷, 이 양복 리폰만 엄청 오랜 시간을 해가지고요. 수천벌, 수만벌도 더될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요.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기장을 먼저 뜯습니다. 이 정도 줄 거거든요. 여기서 이 정도.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좀풀어졌는데 이게 앞판이고요. 이게 뒷판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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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접은 이 인치를 줍니다 이렇게 시접 이 인치를 주고 두 장이 두꺼워서 한 번에 자르기 힘들어요 한 장씩. 이제 팁 잘라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표시했으니까 빼도 됩니다. 셀이 그 애가 맞아야 되겠잖아요 지금.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각자로 그려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를 때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버리는데. 이 뒤판하고 앞판하고 지금 정리가 된 거죠? 여스티치가 나있잖아요. 이거 뜯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접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3cm정도 따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까져야 되는데, 안 까지잖아요, 지금. 이게 때문에, 스테치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맞춤은 이것이지, 조금 그렇습니다. 시점을 정리해 줘야만이 나중에 안마이를 합동할 때에게 곡선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다중에두사라도 판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박아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라 쪽으로 그 아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박을 때게 이렇게 딱 4분의 1로 해서 딱 박으면은 곡선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안마이 달해줄 때그 고로시라고 그러죠? 이박을줄때 여기가 이쁘게 나와요 곡선이. 그렇지 않으면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뜯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작업하기야 좋아요. 나중에 참작을 하면. 이거 없어지는 것은 초자고는 분자고는 물을 뿌리면은 물을 묻히, 치를해가지고 물을 묻혀주면 없어집니다. 나중에 작업하면서 참작을 해라고 지금 이걸 표시라는 거예요. 트임선 어디까지인가? 이 물화도 마찬가지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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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지 모르니 까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할필요 없는데요. 원하는데 한번해 볼게요. 오시는 것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 보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한 40년을 했어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걸 발견하거든요. 양봉 맞춤집에서는 이 리폼을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옷마다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몸매가. 그 사람들을 체형에 맞춰서 옷을 해야 되니까, 어디를 뜯어야 되고, 어디를 잘라야 되고, 이걸 쫙끼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은못 고칩니다. 이렇게 떼어내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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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도 뭐 그만큼 잡아줘야 되겠죠. 1인치 4분의 1. 1인치 4분의 1. 6인치. 그 이렇게 박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다 뜯다 듯이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훨씬 나왔습니다 작업하기가. 여기 있세요 이게 안쪽으로 이걸 뜯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근데 뜯지 않고 그냥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암호를 대체적인 암호를 또 뚫리는 거잖아요. 이거 시접도 안쪽으로 말아야 되는데 그냥 반대로 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단을 꺾어야 되겠죠. 밑단을 꺾고 여기를 붙여줘야 되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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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판 시접을 정리해야 되겠죠 천널 만큼 아까 표시를 했었는데 불안를 제때 놓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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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접은 생각하지 말고, 시접도 어차피, 시접까지 포함해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일 거니까. 1cm 시접만 주고 잘라보면 되겠죠. 뭐만 줄였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라는 아까 자른 만큼 이 정도만 자르면 됩니요 가면서 앞판은 덜. 위로 가면서는 거의 안 자르죠, 이쪽으로 뒷판에서 쳐놓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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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줄인다고 원래 박혀있는 선이 이 선이에요. 이 선인데 제가 줄인다고 표시해 놓은 선이 이 선인데 이렇게. 이렇게 줄인다고. 이렇게 여기도 이동 짜려는 얘들 겠죠 그러면은, 판을 꺾어야 되잖아요. 1cm 시접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왜 이렇게 꺾어야 되는 거는 나중에 보면은 압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팔을 이걸 꺾어 놓는 이유는 아직 구매를 안 합니다. 기장을 이용해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기장을 바르셔야 되는데 이렇게 뒷판을 잡고요 같이 맞춰서 똑같이 잡습니다 똑같이 잡아가지고 팔 분을 옷 정도 크게 잘라보세요. 그러면 이제 티파는 정리가 다 됐죠. 티파는그럼우라는 이제 안 잘랐잖아요. 문판는 잘랐었는데 우라 이렇게 맞춰서 잘렸는데. 보니까, 아까, 방금 전에, 앞판 그 시접 쳐내듯이, 그만큼만 쳐내주면 됩니다. 게판찬냈잖아요 우리가. 기판 천연 만큼만. 아, 이렇게 쳐내주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판 정리했고요. 앞판 정리는 접어줘야 되겠죠? 사이드. <놀람> 이건 대충 꺾어도 나중에 띠판 먼저 할거니까 띠판 해가지고 맞춰줍니다 여기서 이제 암홀 재단을 할건데요 암홀 재단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할테니까 잘 듣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라를 안으로 집어넣고요 집어넣어주고 양으로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게 암홀 곡선이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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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소이 이동선이잖아요 지금 섬이 이동선 여기에서 지금 일자로 나와서 우리가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이 곡선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냥 대대왕이 밑에가 제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고친다고 이렇게 해 놓은거예요. 원래 박음선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약간 지금 소매 이동선을 재단할 때도 이거 맞춰 가야 돼서 제가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 거예요. 소매 암호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올라갔죠? 저기.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1cm만 놔두고 잘라버릴 겁니다 여기서 계단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 사람 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장을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기에서한 장씩 이렇게 자를 때까지. 이게 암홀 재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신경 써줘야 되니까. 조금 신경 쓰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비품이잖아요, 지금, 이게 비품. 디품. 비품을 쳐내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걸 빼내고요. 가서 움직이지 말라고 지금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찔러놨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가서, 미식으로, 이개신하고개신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박아줍니다. 미싱에서 이렇게 쭉 4분의 1로. 이래 이렇게 한번 박아왔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마라고. 이렇게 놓고 한번 싹 박아줍니다. 우라는 지금 안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우라도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라를 잘렇게 자르면 됩니다. 크게. 몸판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보면 몸판이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이되겠 가지런하지요. 그 이쪽에는 이쪽에다좀달라져가지고 이게 좀 좋습니다 아무리 데고 치기 전에 그매에달다르 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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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싱에서 살과를 박을 건데요. 박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쪽부터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박을 때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여판이 약간 8분의 1 정도 크게끔. 딱 잡으면 맞죠? 재단한 대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늘어나서 그 겁니다. 이건 비바이러스 당겨서 딱 이렇게 맞춘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아갖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박니다 이걸 라운드로 더 돌려주면 좋습니다 직각으로 박으면 잘못 걸리면 찢어지거든요 박을 때는 라운드로 박으면 훨씬 좋습니다 이제 박을게요 지금 사이드를 박을 건데요 이렇게 아까 접었었잖아요 이렇게. 이 안쪽 위치는 이렇게 안 접어도 되는데 접어졌습니다. 아, 여기 밑에만 접은 거죠. 여기 위에는 접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아까 똑같이 잘라진 대로 잘랐으니까 그대로 바로 될것 같아요.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뒷판이고 이게 앞판이잖아요. 이렇게 8분의 1 정도만 딱 맞추면 예 맞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멀치도 박아도 조금 올려줘야 되네요. 되네요 그대로 반드시 놓고 반드시 놓고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서 복선만 잡아줘요 올라갔어요 그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건 전 바이스로 잘린 거고, 지금 비바이스로 잘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놓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한번 봐볼까요? 네,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박으면 딱맞겠잖아요 그럼 이거 박았으면 은 기판은 먼저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먼저 꺾어놨잖아요. 지금. 너무 잡고 여기서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 좋아요. 우를 확보할 때게 보시면 알게 됩니다. 왜 거기를 먼저 박아야 되냐.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여기는. 맞아요. 그럼 똑같이 재단해서 그냥 바뀌죠. 그러면 그대로 당기면서 자연히 이렇게 늘어진 놈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춰서. 잘못 박을 것 같은데 잘 박았을까요? 잘 막았네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박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집을 가려면은 그래서 여기에 각이 지면은 탁하리면 뜯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그걸 이제 박았으면은, 밑단을 또 박아줘야 되겠죠. 여기를. 쉽게 하부분에 이게. 어렵게 하면 박아가지고 삼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세이 맞았으니까, 일단 가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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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고치면 폭빠진거든요 그럴 때는 가위로. 일단 기를요 네, 네, 네, 네, 일단 가려주겠습니다. 이걸 시접을 갈라야 되겠잖아요 갈리기 전에 먼지한번 이렇게 눌려주고 칼칼이 들어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쭉눌러주면 안에서 안 땡기고 안 그러면 시접이 안에서 땡기는 수가 있거든요 땡기지 마라 그러니깐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웃음> 이렇게 될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심정을 안쪽으로 몰아주고 안쪽으로 안쪽으로 갈리지 말고 목복리를딱리지 지금 보면은, 너무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살짝은 해가지고, 빼주면 됩니다. 약간. 이판은 고정이 돼 있고, 안판은 고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딱 뒤집었을 때, 뒤판이 딱 덮으니까, 이거 약간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이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기도 약간 빼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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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종일 수술해보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복같은 것은 한 벌만 딱 하면은 알차 아,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끝난 겁니다. 겠 손면만 달면 끝이에요. 아무리 얼마나 나가나 볼까요? 남자 것은 보통 10인치 안에서1 2인치둘큰 사람이 1 2인치그래요1 2인치죠지금1 2인치어쨌지 모르니까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적어놓습니다. 그냥. 암홀 11인치. 엄마다 다 다르니까요. 암홀 11인치. 맞습니다, 11인치. 그럼 소매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소매를 할 때는 항상 빼대야 먼저. 我们开店照顾十六 반잖아요지반인반인도 인체. 거든요. 이걸 먼저 싹 가려줘야 되겠죠. 저희 앞판은, 지금 이게 5인치 4배 상이었으니까안잘르다시피 하고, 밑에만 자르줍니다 밑에 부분만.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판 아무리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러번 줄어들었나요? 1인치, 한 2인치, 3인치가 차이로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에 맞춰서 이걸 좀 잘라내야 되겠죠? 그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소매섭니다. 진동이 체에 가지 보라는 거여기가 지금 많아서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파줘야 되는데 둥그게 파줘야 되는데 안 파졌잖아요. 거의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지만 잘라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저는 이걸 이렇게 내려갖고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갖고 자르면 되는데 잘자갖고자를까요 이렇게 하겠지? 그냥 한번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이 하고요. 해놓고 정리나 그게 아까 개들한테가 왜채우는지 이건만는것 같은데 손 산이요 그럼 이제 뒤집어서 같이 놓으면 되겠죠 그 잘린 만큼 여기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라냈는데 차이가 안나죠 여가 짝짝이었다는 게 있잖아요, 지 맞췄을 때, 정상적으로 맞춰야 됩아다 맞춤도 이런데 기성복은 어떻게 해?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이 부분이, 앞판이 제일 돌아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 설명을. 했는데. 옷을 보면 왜 그런가, 왜 우는가, 자리가 안 잡히는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소매는 표시해요 지금 암홀자를 보면은, 앞판, 아까 앞판에 있었잖아요. 이게 곡선이 똑같이 떨어져요. 앞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바뀌 거네요. 바뀔 거잖아요. 그럼 소매 이동선하고 소매 앞에 이동선하고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돌아가는 거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매가 잘 달리는 거요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맞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이 개드랑이 밑에 많이 채했잖아요, 소매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쪽을 동그랗게 쳐주면 돼.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얘기하면 이 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선. 여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이 법석 때문에 이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라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여기는 지금 적잖아요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살려줘야 되겠죠 여기는 똑같이 잘라보면 저쪽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놔두고 놔두고 약간만 처음에 파카니을 잡을 때는요. 이게 마크라지잖아요. 그리고 뭐 넓은 쪽 있고 좁은 쪽 있죠.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넓은 쪽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하나로 뭐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집어 넣으면 됩니다. 손으로 해서 하려면 느리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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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쭉 박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 띠만큼 어디만큼 되는가 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놓고 이대로 빈 미싱으로 박을 거요 이때, 얘가 찝히면 이렇게 안 되겠죠. 엄마 오건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바가지처럼 이렇게 딱 됐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을 잡아왔잖아요. 한번 싹 가려주면 좋습니다. 그냥, 안 다리 그해도 돼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다 박아보면 좋습니다. 그래갖 이게 지금 11인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눈짐작으로 했는데, 12인치가 나올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박다 보니까 너무 파카링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그냥 늘려줘야 됩니다. 파카링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가 해서, 팔이 많이 들어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아, 이러 최대한 잘못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1인치가 나와야 돼요. 아까 앞머리 11인치였잖아요. 11인치가 나와야 손에 달려 좋잖아요. 11인치. 을때1 2인치 약간은 큰데 이 정도는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한번 가려주고요. 가릴 서쭉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가면 어안 되는데 일찍 쓰면 나와. 요 소매 우라를 박아왔거든요, 이렇게. 박아왔으면은, 소매를 달기 전에, 여기서 정리를 싹 해줍니다. 이이것은 몸판에다가 핀으로 몸판에다가 먼저 핀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가상적으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봐야죠 소매가 만나 만남 안 만나 이제 앞판에 가서 소매 이동산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동산. 여기다가 소매 재봉산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재단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피는나한나 이렇게 찔러 놓고요 이, 이쪽을 약간 옮겨야 될것 같은데요. 소매 산을 좁을 때, 이동산을 앞쪽으로 좁고 그 이동산을 옮겼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곡선이 머판 곡선하고 소매 암홀로 곡선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카카링을 나눠서 좀 줘야 되겠죠. 이쪽은 뭉쳐게 소매 카카링이 좀나은데요이 정도면 집어낼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아픈 나이 남고 뒤쪽 면지금안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선면을 <목소리> 봤을 때 여기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 여기가 곡선이 안 맞으면 은 여기가 오래요 누을지 않잖아요 이거 바깥에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소면이잘달리는 겁니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다 건데요. 지금 두 수많을 다할 건데요. 여기 잖아요 일단 하늘에 보아놓고요 피파는 여행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대충 달아야 된대요. 지금 이 박은선 있잖아요. 박은선이 노르발 끝으로 타고 갑니다. 사하고 얘기잖아요, 지금. 그 자연스럽게. 조금 틀어져도, 뒤로 가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땡기면서 가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는 좀파카닉이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파카닉이 많은데요. 이거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고 겹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절대 겹치면 안 되니까. 이더라도게 이게 올면안 되죠, 이게. 여기. 여기 곡선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감 잡았으니까 반대편은 바로 핀발이안 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한쪽 달아봤으니까 감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쪽 해본 감으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똑같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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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표시해둔 쪽이 있었잖아요. 앞판하고 앞판, 뒤하고 이렇게. 여기는 맞춰서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위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는 딱 같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약간 크잖아요, 지금. 다이어스가 늘어나서 그런데. 쭉, 땡겨서 봤다가요. 여기서 크면은 여기서 한번 접어줘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나와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은 그대로 될수 있으면 빼지 않고 올려놓겠습니다. 밑단을 처리해야 되겠죠? 제가 쉬다 보면서 이쪽을 가위집에 스테이지 낮진 데가 싹 뜯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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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운드를 천천히 돌려줘야 돼요. 이 라운드를 천천히 돌려야지 조금만 세게 박아서 틀어놓으면 은 나중에 다림질 할때 엄청 고생합니다. 이것은 밀어 넣어주고요. 밑에 좀 당겨주고 이렇게. 이제 뒷판을 해야 되겠죠. 비판할 때는 여기서 이산하고 이산하고 맞춰야 되겠죠 아까 이 접어놓은 이유가 그래서 접어놓은 거예요 여기를 저거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때문입니다. 오라를 박을 때에 기서은 오라를 접어줘 이렇게 약간 접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 똑같이 가다가 표시해진데 있죠. 표시해진데에서 그냥 오라만 박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잡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겠죠? 박음선하고 박음선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잡고우라을 접어주고 여기까지입니다. 표시해줬잖아요 여기. 가지 나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뒤집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저 표시해 놨잖아요, 아까 표시해 되대요 귀를 표시했잖아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밑에다 넣고 오늘은 반대로 밑에 이제 크니까 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쭉 밴데 서하고 원래는 여기가담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소매만 달면 되겠죠 소매를. 일 때는 항상 이렇게 래가지고 이렇게 뺐잖아요. 그리고 소매가 지금 이쪽이 앞판이에요. 이쪽이. 그 앞판길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잡아서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겨드랑이길 맞는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아까 이동선이 처음 이동선이 사물에서 한정도 됐잖아요. 그대로 같이 이동선 버러시 해가지고 와서 여기만 박아줍면다 사이드 앞판 이게 다 박아왔으니까 버러시 하겠습니다.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이쪽 사이드로 해서 맨먼쪽 제일 먼 쪽부터 잡고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쪽 빠지잖아 요 주머니가 안에서 덮치면 안되니까요 그냥 놓고 이제 고르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야 됩니다. 만져주면 돌아가는 데가 제대로 돌아가면 돼요. 여기만 박으면 되겠죠. 사이드만. 이제 옷이 완성이 돼서 이제 한번 다리만 주면 됩니다. 싹 완성했습니다. 다릴 때는 소매부터 가르 이렇게 우라가 꼬이면 안 되잖아요. 겹치면 안 되니까 우라를 싹 빼줘서 이렇게. 따하게 빼준 상태에서 이쪽 밖에다가 걸쳐가지고, 시타 밖에다가 걸쳐가지고, 아예 자리를 잡아주고. 그다죠. 여기가 눌리면 안 되겠죠. 다 완성이 됐습니 소매장 어깨, 소매장, 품, 상동, 털기 기장 전체적으로 다 줄였잖아요, 지금 그런데 소매도 잘 떨어졌습니다 아까 소매가 잘못 달려가지고 제가 소매산을한 8분의 3 정도 뒤로 올렸어요 뒤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떨어졌어요 도 네. 사이드도 거의 잘 딸려졌습니다. 사이드도 그래도 울면 안되죠. 이런 네. 거는 잘다 딸려졌습니다. 컴퓨터 어정도 네. 오면 네. 무슨 일찍에서 이 정도 오면 맞춤티라다 훨씬 더잘 다르다고 해야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아주 제가 자세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해가신 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거예요 그러나 기술자분들은 혹시 보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 이 일을 배우신 분들, 조금 기능이 부족하신 분들, 메이크업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걸 제 영상을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이는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샷 다른 영상이 있으면은. 색다르게 옷을 만든다든가 거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